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창고 개방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의 끝으로 이제 전직 퀘스트 한번 도전까지 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전투력을 올라가야 할 텐데, 어, 이번 창고 개방으로 과연 전투력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하이라이트죠. 추적자의 훈장, 추적자의 룬, 반지. 이렇게 세 개를 해볼 겁니다. 당연히 목표는 요거 두개 12강을 찍는 거고요. 반지 쪽은 솔직히 반지는 좀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로 모은 이 72개 의 상자, 그다음에 이 2강짜리 열 상자는 이거는 작년에 산 겁니다. 작년에 패키지 좀 싸게 나온 거 그거 아직도 안 까고 있었고요. 어 여기도 이거 8강짜리 자 이걸 지금 써볼 건데 과연 12강을 찍고 드디어 배경 색깔 보라색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볼거고 과연 190만 거의 200만 좀 넘어야지 전직 퀘스트가 쉽다고 들었거든요 과연 이 전직 퀘스트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직에 도전할 메인 퀘스트 메인 퀘스트용 장비 풀세트 직후서 마쳤습니다 요거 일단 한번 또 강화해볼게요 혹시 붙는거 아니겠지? 이 구강 되면은 저 저거 지쿠스 필요 없게 없잖아 저거. 어? <웃음> 아니 잠깐만. 아 이거 구강 대버렸네. 아니 구강이 대버리면 어떻게? 야 이거 공격력 200 이상 차이는 어좀 그런데. 야 이거 끼면은 200 나오잖아. 맞네. 200와저왜 뭐. 아왜 지쿠스가 안가고 판덴이 구강을 가버리냐? 와아.. 일단은 <웃음> 여기 이거..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해제하고.. 아.. 지쿠스 풀세트.. 결국 풀세트 효과를 못 받는 건가 나는? 나는 결국은 풀세트 효과 못 받는 거야? 아.. 진짜.. 자 요거 강화 가보겠습니다 이 혹시 뜨면 어 뭐야 4개나 있었네? 나 괜히 받았네? 가자 이도 가라 가라 가라 너도 성공해라 제발 성공해라 제발 성공 성공 아다아 아, 깔끔하게 날라갔습니다 아이고 축복 괜히 받았네 이거 자 그러면은 추적자의 룬 부터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자의 룬 상자 75개 이거 전부 다 골드로 모은 거예요. 주간 상점에 파는 그 골드 3개짜리 그걸로 모은 75개입니다. 자 일단은 핫딜 룬성택 상자 여기서 8강짜리 받을게요. 8강짜리 챙겨두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룬와 정말 오랜만에 강화를 하는데 과연 룬 상자야? 가봅시다. 100개 3강까지는 잘 가고 있구요 야, 4강에 벌써 100개 중에 80개 터졌어 지금 자 5강 일단은 빼고 여기서 가나? 몇개 가나? 5강 음 100개 중에 21개만 살아 남았네요 가봅시다. 여기부터는 또한 개씩 가야죠. 저번 수호인장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때보다 어려운 거는 12강을 찍어대서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네, 뷰. 어, 좋아요. 6강 몇개 살았지? 5개. 딱 5개만 더졌네요 오, 어, 생각보다 덜 터졌는데. 네, 깔끔하게 다한 줌에 제가 되었네요. 자, 8강. 결국은 도전되는 거는 지금 끼고 있는 것까지 다섯 개네. 아, 8강짜리 요거 아닌데 상자 하나짜리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8강짜리. 자, 지금부터는 9강 도전 갑니다. 아, 이걸로 12강은 힘들 것 같다. 오케이, 9강. 오케이, 9강 붙었어요. 자두 번째 9강? 역시 나는 한 개씩 해야 되나? 오케이 두번째구강 그럼 아까 뭐, 아까 남은 거 괜히 날렸는데? 오케이 뭐야 뭐야? 가자 가자 가자 느낌 좋다 와내여다 붙었다 내여다 붙었는데요 이거? 자 이제 끼고 있는 거 끼고 있는 거 이것도 구강 오? 웬일이지? 연속해서 10강 갑니다 아이 이 정도면 아까 진짜 남은 15개 괜히 터뜨렸는데? 아 그거에 터트려서 지금 붙는건가? 자 10강까지 성공했고요 자, 나머지들도 다 10강까지 붙게 되면은 좀 재밌는데 이제 12강은 하, 12강 좀 가고 싶은데? 오케이 10강 2개 둘셋 붙어라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한개 하나 둘 요까지 붙어, 요까지 붙어, 요까지 붙어. 와네 개, 4개. 네 개면은 어노루 볼만 한데? 네 개면은 자네 개, 자 흐름 가자. 1일강 가자. 1일 가고 1 2 가자. 제발 갈때 됐다 제발. 오케이 1일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자 다음 하나 둘 셋. 아 11, 11, 11, 11. Nope. 아, 씨, 터졌어, 터졌어. 아, 이거... 아, 제발, 제발, 제발 붙어, 제발 붙어서, 제발 하나, 둘, 셋. 제발 붙들라 붙들어, 붙들어, 붙들어, 붙들어, 붙들어, 붙들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느낌 안 좋은데, 이러면은 하나,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이거 붙어야되는데 붙어야되는데 붙어야되는데 아아 nope. 아, 이거를 시비를 못가냐 진짜 아와 <웃음> 진짜 아깝다 이거 와 이거 딱 두개정도만 두개정도만 떨 떠줬으면 됐는데 아자 다음 은 추적자의 훈장 훈장 가봅시다 훈장은 지금 10강이고 이것도 똑같이 12강 찍어야 되거든요 어 근데 훈장이 어 개수가 얼마 없습니다 아 요거 맞다 부캐 부캐 있다. 부캐, 부캐 인벤토리 아마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훈장 옮겨왔고요 남은 상자도 까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장 상자가 여기 있다. 설마 넣어도 못 가냐?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상감까지 40개, 다음 4강, 5강... 오... 어, 이쪽도? 조금 힘듭니다. 6강. 오케이, 6강까지. 6강부터는 제가 수동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와, 개수가 좀 암울한데? 자, 7강. 좋았어. 아니, 무슨 8강을 지금. 와, 이거 12강 언제 가냐? 이번 거 식빵도 힘들겠는데, 이거? 지금 끼고 있는 식빵까지가 올지도 의문입니다. 와, 이거 다 터지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와, 또 다섯 개야? 다섯 개, 5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아까 요것도 8강짜리 있는데? 어, 뭐야, 두개 남아있네? 아, 좀또올려야 돼? 8강. 자, 일단 8강 먼저, 8강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 먼저. 8강짜리를 식강 다 찍고 생각해보자. 좋아요. 일단 9강까지는 잘 가네요. 좋아, 좋아. 야, 두 번째 벌써 터지면 어떡해. 야, 진짜 이거 식강도 못 가겠는데, 이러다가. 어? 붙었네? 아, 또 터졌구요. 와, 아, 벌써 두 개? 아니, 식강이 많이 떠야 되는데. 지금 9강에서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와, <웃음> 세 개, 세개 나왔네? 하나 올라왔구요 오케이 아요기 세개 중에서 뭐 하나 나오려고 하나? 오케이 오. 좋아 이대로 갑니다 바로 이대로 흐름 이대로 흐름 11강 흐름 11강! 그렇지 11강 그렇지 그렇지 자 다음 하나 둘자 두번째 11강! 그렇지 <웃음>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이렇게 연속으로 떠야지 그렇지 자 세번째 세번째 갑니다 세번째 아. 둘셋 이거 하고 이거 제발 제발 제발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끼고 있는거 갑니다 끼고 있는거 하나 둘셋자 여기서 시비 제발 제발 좋아 끼고 있는것까지 떴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웃음> 진짜 와 이건 시비까지 올라왔다 가자 가자 시비 가자 시비 1 2강 시비강 시비강 시비강 시비강 가자, 12강! 부어 오! 오! 아니, 한 번에 됐는데요? 제가 한 번에 미션 썼스 아, 뭐야, 이거 처음, 게한 번에 돼버렸네, 진짜? 이야, 이거, 야, 이거 대박인데? 아, 근데, 아, 이거 옵션이, 아, 옵션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거, 이거 바꾸는 거, 바꾸는 거 어디서 하지? 어디서 하지? 와 진짜 처음 찍어보네. 훈장 나온 지가 언제더라? 아, 교환인 줄 알았네. 각성이었구나. 예, 각성, 각성하고 아마 또 제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거 안에 옵션들, 일단 각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보라색 배경 끼는구나. 와, 보라 배경 끼고, 그 다음에... 아 여기 경계 넣을 수 있구나 옵션 바꾸는거 어떻게 하지? 각성 가면 되나? 어. 아 여기서도 추가 능력치 넣을 수 있구나 무작위 능력 재료가 뭐지? 장비의 정수를 사용한다 정수 정수 정수 야 이거 11강짜리 정수로 바꾸면 은꽤 되겠죠? 아까 연금술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기본 옵션에서 여기서 생명력이랑 명중! 여기 좀 명중을 챙겨야 되거든요 여기는? 명중 수치가 좀높아 돼요 여기는 한 번에 한개인가아 맞아 맞아 물리학 효과도 있지 참 명중 물리학 효과 그다음 보스 공격력 이렇게 챙겨야 되거든요 어 물리학 효과 괜찮은데? 19% 근데 나머지가 나머지가 나머지도 별론데? 아! 보공 280아 이게 맥시멈이 맥시멈이 수치가 몇이야? 아 이거 진짜 고민되네 560 높은건가? 니가 지금 보스공 맞출때냐?